그럼 이거 가입하고서 바로 보장되나? 요 그게 핵심이에요. 아, 오늘의 핵심이에요. 안녕하세요. 보명서 박찬환 대표입니다. 저는 블루이슈 박찬환 대표님 모시고 어린이 치아봉. 네.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아보험에 대한 문의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음. 이 영구치로 전환되는 시기에 있는 어린이들 있잖아요. 네. 진짜 문의가 많아요. 태아보험 워낙 많이 하시니까 네. 기존의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을 가입하신 분들도 문의를 주시지만 블로그나 따로 이제 치아보험만을 위해서 문의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음. 너무 안타까운 건 이미 충치가 너무 많이 생겨서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음. 가입을 해도 이미 충 충치가 생긴 치아는 보장을 못 받다 보니까 조금 미리 아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기준으로 네. 보통 우리가 영유아 검진과 영유아 구강 검진을 하잖아요 네. 영유아 구강 검진에서 충치 진단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들이 충치가 생기는 그런 기준이 이유식에서 이 일반식으로 넘어가면서 네. 뭐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정말 너무 수월하게 자르는 아이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손꼽히는 경우고 음. 저도 저희 아이 치카를 스스로 이렇게 즐겁게 할수 있게끔 하기까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유치는 되게 약하잖아요. 음. 유치가 상하고 충치가 생기는 걸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게영구치까지 가다 보니까 음. 영유아 구강검진에서 충치가 발견됐다라는 얘기를 듣기 전에 미리 좀 관리를 좀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그러면 구강검진할때 진단받으면 보험가입이 음. 네. 안되요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치아가 보장이 안 돼요. 영유아 건강 구강 아, 구강 검진을 치과에서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건 소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음. 치과에서 왔는데 뭐 소아과도 일부 구강 검진을 하는 소아과가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치과를 가죠. 음. 그럼 치과에서 진단을 받은 게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강 검진 전에 아이의 치아 컨디션을 보고 미리 보셔야 돼요. 어 미리 가입해야 된다. 네네네. 음. 그럼 이거 가입하고서 바로 보장되나? 그게 핵심이에요. 아 오늘의 핵심이 제가 먼저 미리 짚었네 네, 제가 조금 뜸들였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웃음> 네. 네. 어, 이게 핵심이다. 아, 항상 결론을 물어보시니까. 어, 소비자분들은 제일 궁금할 게 결론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어, 이게 그러면 어 알겠어. 그럼 음. 영유아 구강검진 받았는데 음. 받고 나서는 보장 안 돼. 음. 그러면은 내가 어, 알겠어. 그러면 내가 미리 가입할게. 가입하고 나서. 음. 사실 보험은 면책기간이라는 게. 특히나 치아보험을 많이 알고 계시기 음. 때문에 치아보험은 우리가 왜 홈쇼핑이나 음. 그런 TV 광고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시다 보니까 아, 그 멘트로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가입하고 90일 동안은 보장하지 않는다. 음. 91일부터 1년 이내는 50%만 보장한다라는 음. 거를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유치는 음. 성인치아처럼 90일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큰일 나요 어. 진짜 큰일 나고 번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만약에 치아가 안 좋으면 아이가 식사도 제대로 못하니까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스트레스 받아요 음. 그 치과 가는 거를 그리고 아이가 음. 치아 상태가 안 좋으면 부모님이 음. 바로 가죠 아 무조건 가서 치료해야죠 그리고 음. 의사들도 기다릴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 치아 보험의 핵심은 가입 직후 바로 보장이 되느냐인거고 음. 보험료도 되게 중요하지만 보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보장에 대해서 음. 어 근데 이거 전에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 나가고 나면 음. 보험사가 약관 변경하지 않을까 안돼요 왜냐면 고객님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줄었어요 어. 제 작년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도 줄고 보장 금액도 줄었어요 어. 여기서 더 줄면 사실은 유치를 보장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럼 보장 내용을 한번 짚어주신다면? 네. 일단은 첫 번째 가입 가능한 연령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6세 이하인데, 어, 한국 나이 6세나 만 나이 6세가 아니라 보험 나이 6세예요. 보험 나이 6세 이하까지만 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가입을 알아보시는 주 연령대가 아이가 보통 2세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구강검진을 하면서 조금 위험률을 체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아이가 식습관이 밥을 많이 물고 있는 아이 또는 양치를 할때 정말 구석구석 꼼꼼하게 할수 없는 성향이 예민한. 네, 네. 너무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정말 매번 전쟁 치르는 경우 그리고 가족력에 치가, 치아가 약한 경우 뭐 첫째가 충치가 많았다거나 이러면 무조건 알아보셔야 돼요 음. 그리고 여자와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 남아가 훨씬 더 저렴해요. 어 그래요? 너무 신기하죠. 네. 여아들에서 훨씬 더 손해율이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첫째가 딸이고, 네 둘째가 둘째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음, 음. 이게 뭐 치아 구조도 약간 차이는 있긴 음, 하겠지만 음. 확실히 딸이 음. 더 치아가 약해요. 그러니까 음. 어렸을 때 오바이트 이런 것도 음, 많이. 치아를 하니까, 약하게 만드는 부분이 탁 들어. 네네. 치아가 금방 삭죠. 음. 이 유치는. 음. 근데 저희 아들은 진짜 탄산도 좋아하고. 치카시카 정말 잘안 하는데도 음. 말끔해요 그러니까 이게 타고나는 부분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식습관이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저희 아이는 치아가 왜 치카 치아 관리를 되게 잘할수 있는 치아가 다 맞물려 있는 치아가 아니라 약간 벌어져 있는 치아여야 되거든요 음. 그런 치아다 보니까 치카를 시키기는 너무 좋은데 그 사이사이 엄청 껴요 그래서 저희는 치실을 반드시 사용을 하거든요 음. 그렇게 관리를 정말 부모 가 꼼꼼하게 해주지 못했다면 좀어 치아를 미리 들여다 봐야 되고 진단을 받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그럼 너무 비싸면 음, 그쵸. 부담이 되잖아요. 성인 치아 보험은 가격이 작지 않아요. 맞아. 갱신형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연령이 더 높으면은 아예 갈파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보통 30대에서 40대 정도 되면 3만에서 5만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월 보험료를 그렇게 지출하는데 90일 동안은 면책이 안되고 최소 1년은 기다려야 되고 또 임플란트나 틀니 브릿지 같은 경우는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렇죠. 부분들 발생하니까 내 돈으로 치료하는게더 나을 수도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유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유치, 유치에 대한 보장을 하는 이월 보험료 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네. <웃음> 일단 남아 같은 경우는 보통 15,000원에서 6세 됐을 때 18,000원 아, 네, 엄청, 그저, 엄청 저렴하죠 그리고 여아 같은 경우는 보통 18,000원에서 2만원 정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6세 이후는 이 어린이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기준이 아예 달라져요 음. 그래서 어 이거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지만 회사가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음. 다른 회사를 볼 여지가 없이 한 군데 회사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음. 이 회사가 작년에 어,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7세에서 6세로 줄이고 음. 보장 금액을 줄였어요. 그러면서 판매가 확 높아졌다가 한시적으로 전산을 개선을 하면서 음. 이렇게 치아 보장만 가입할 수 있는 걸 막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뭐 저도 그렇고 이런 문의를 정말 많이 받고 있는 설계사들이 진짜 본사에다 민원을 엄청 넣었고 음. 본사에서도 이게 막을 정도는 아니다. 판매율도 높고 손해에 대비해서 괜찮다라고 해서 다시 열어준 거예요. 음. 그래서 정말 그때 채널을 닫았고 금액을 올렸을 때 정말 뜨아했었거든요. 어. 왜냐하면 정말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음. 또 다행히 아직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어, 6세 이전의 자녀가 혹시라도 치과 쪽으로 염려되는 걱정된다. 부분이 있다면 음. 반드시 알아보셔라 음. 보장 내용이 또 이제 음. 궁금하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저렴한데 음. 보장이 제대로 안 되면 그렇죠 가입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가입 즉시 보장이 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음. 어떤 보장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 청구하실 때 보면 주로 치료하는 게첫 번째는 크라운 레진이에요 음. 크라운 레진에 대한 부분의 보장을 주력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글래스아이너머나 인내온내 이렇게 들어가고 치수치료를 하는 경우는 어린이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이때 가입을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유지를 하게 됐을 때 그렇게 청구하시는 네.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보장 금액을 봤을 때 우리가 크라운 치료가 한개의 치아당 우리가 유치를 치료했을 때는 20만원씩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빠지고 영부치로 갈아탄 다음에 혹시라도 크라운을 씌우게 됐다라고 하면 40만원씩 보장을 받거든요 연간 오. 3개씩이에요 물론 제 조카도 7개를 크라운을 했거든요 음. 진짜 이 많이 번쩍번쩍해요 음. 근데 그런 케이스보다는 연간 3개면 충분한 보장이다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레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레진 같은 경우는 무제한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개수 제한이 없어요 어, 크라운만 3개 그렇죠 네. 음, 그래서 레진 같은 경우는 유치는 한개 치아당 5만원 영구치는 10만원 이렇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내는 병원비에 거의 준하거나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게 가입 직후다 보니까 음. 보험료 대비 너무나 큰 보장을 받고 계세요 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럴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치료받을 걸다 알고 있는데 음. 그걸 알고 미리 가입해서 가입하자마자 바로 보장을 받으시는 분들을 모랄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되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보니까 손해율도 높아지고 음. 그래서 최근에는 가입하고 바로 조사를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음.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내 아이가 이렇게 많은 치료를 하는 것도 속상한데. 보상과 직원이 나와서 마치 추궁하듯이 음. 이렇게 조사하는 게 너무 힘들다 라고 하시는데 그건 당연하다 라고 음. 보셔야 되고 어, 이런 모럴 계약이 되지 않게끔 가입 전에 설계사한테 치료 이력이나 진단 이력이나 이런 방향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서 설 그런 안내를 받으셔야지 음. 나중에 후에 힘들어지시는 부분이 없다. 음. 네, 그건 되게 중요해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기도 하고요.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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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에서는 음. 뭐 자선사업하는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요, 그럼요. 정당하게 보상청구를 한 거냐 음. 아닌 거를 조사해야 되는 권리와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 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는 설계사의 음, 역할이고 음. 맞아요, 맞아요. 고객님에서 음. 이걸 이거, 이거 내가 뭐 이렇게 당하는 게 불합리해 라고 음. 느끼실 필요는 없다. 맞아요. 음. 불편하게 느끼지 않으시게 어떤 치안은 보장받을 수 있지만 어떤 치안은 보장을 못 받는지 그다음에 초진기록과 그 이후 관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안내를 받으셔야 된다.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장을 구성을 하는 거를 이 만원대라고 말을 했는데 음. 다른 데서 받았더니 만원대가 아니 이더라 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뭐 보험에서 금액 차이가 나는 건한번 설정이겠죠. 뭐. 음. 구성이 다를 수도 있고요. 음. 네. 플랜이 다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최근에 이제 저희가 보험연구도 음. 스터디하면서 도 느끼는 음. 건데 저희는 똑같은 상품이라고 느끼지만 음. 어떤 플랜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연기 조건도 달라지고 음. 보험료 자체도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음. 이거는 사실 설계사분들이그 회사의 전산을 진짜 그 상품을 심도 들어서. 있게 공부해보지 네. 않는 네. 분들은 네. 음. 어려움이 있더라. 제가 그 설계를 한걸 원수사 직원이 보면서 어떻게 이거를 음. 했냐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정말 어떻게 하면 가성비 있게 할까? 음. 어떻게 하면 버려지는 거 없이 최소한의 보험료로 어. 최대 보장을 끌어낼까를 사실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 회사의 장점은 음. 자율성이 음. <웃음> 설계 자율성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사실 전 처럼 이렇게 활용하는 설계사들이 많아지면 뭔가 이런 걸 제한하는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음. <웃음> 걱정 때문에 너무 많이 공개할 수는 없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느냐가 목적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치아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다 배제하고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을 잘 선택해야 되고요. 음. 그렇게 했더니 보험료가 만 원대 6세 여자아이 같은 경우 2만 원이면 이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음. 6세는 이 A 회사, 6세 이전은 A 회사를 추천드리고 6세 이후의 아이들은 다른 회사들을 비교해서 추천해 드리는데 보장 금액의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6세 이전에 준비를 하셨다면 보험료 부담도 줄이는데 보장도 든든하지만 보통 제가 설계해 드리는 게2 0세까지 보장으로 준비를 해 드리거든요. 근데 한번 치아가 안 좋은 아이들은 계속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음. 게, 저희 아이도 좀 첫째만, 음. 어, 첫째만 치아 관련된 스스가 있어요. 네. 음. 근데 이제 지금 밑에 니가 막 흔들리고 있어서, 음. 빼야되니 말아야되는데, 이게 5세부터 음. 한 10세까지는 네. 음. 굉장히 유용하다. 맞아요. 왜, 왜냐면 이건 아이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실 거야. 음. 치아로 고민 안 해보신 분은 아예 모르겠지만. 그렇죠. 한 번이라도 치과를 아이를 데리고 갔거나 했을 경우에는 아이의 이 컨디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음. 치료를 안할 수가 없어요 성인들은 치아가 아파도 참잖아요 음. 그리고 이게 비용 예를 들어 뭐 임플란트를 해야 돼 근데 몇 백만 원이 나와 음. 그러면 조금 더 버텨보고 조금 더 버텨보고 음음음. 치료하지만 아이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음, 맞아. 그리고 아이한테 조금 더 나은 치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크라운, 레진, 글래스아이노머인내온내 인내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틀립 브릿지와 다른 보존치료예요 어. 치아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유치가 잘 보존이 돼야 연구치가 잘 나와요 근데 유치가 해결이 안 되면 연구치가 나올 때부터 문제가 되고 그게 평생 질환으로 가기 때문에 어, 유치에 대한 보존치료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빠 저도 잘 몰랐는데 음. 저희는 이제 공부하니까 알지만, 음음. 아빠들은 그러잖아요. 아, 그거 어차피. 빠질 거야. 빠질인데, <웃음> 음. 어, 연구치도 아닌데, 뭐 그런 걸 신경쓰냐라고 음. 하는데, 또 엄마들은 완전 다르잖아. 어, 완전 다르죠. 어, 엄마들은, 음. 어, 나중에 이게 막, 뭐 뭐라 그러죠? 뻗으렁니도날수 있고, 음. 뭐, 치열이 고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용적인 부분도 있는데, 음. 만약에 지금 이 아이가 치과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통증이 있다거나, 식습관이 망가진다거나 엄청 실제로 치아가 안 좋으면 턱이 틀어지는 경우도 음, 있어요 음. 그럼 여기서 이제 뇌 쪽으로 간다거나 척추 쪽으로 간다거나 여러가지 사실 이 치아가 이 몸의 건강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음. 제가 원래 치열에 대한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턱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게 평생 질환으로 많이 어. 알아왔었거든요. 음. 그래서 악관절아까도 다니고 턱관절에 대한 장애 치료도 받아보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잘 아는 부분도 있지만 치과에 대한 부분을 절대 미루면 안 된다. 음. 혹시라도 이 파노라마 촬영을 했을 때 음. 결손치인 아이들이 있어요. 영구치가 음. 그러니까 아예 없는 아이들이 그쵸.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결손치인 경우 가입도 제한이 있고 이렇게 진단을 미리 받았으면 그리고 이 연구치 보존을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나 아 유치 보존을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나 연구치에 대한 보장이 아예 없잖아요 음. 그래서 더더욱 유치를 잘 보존해서 성인까지 가져가게끔 음. 하려는 게 되게 치료비이 많이 들거든요 음. 그걸 미리 대비해 놓지 않고 파노라마 촬영을 했는데 결손치다 음. 그럼 가입돼그 넘버는 안되요안돼 응, 그걸 최근에 진단받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치료가 안 되어 있으면 음.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먼저 치료한 다음에 가입을 해요 음.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죠 저희도 음. 첫째가 EJ가 두개또 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6년 동안 안 나다가 음. 아, 빠지고 나는 게 아니고 아이 어, 그래도 어, 치아가 부족하구나 음. 영유아 구강검진 했더니 어, 치아 수가 어, 부족하 그런 때문에. 아이들이 있어요 어, 음. 저희 와이프도 치아 수가 부족해서 어. 아, 원래 부족한가 보다 라고 어. 했는데 유전적인 건가 어. 보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나더라고요 음. 근데 그것도 리스크가 있대요 음. 왜냐면은 이미 자리를 자리 잡고 있는 때문에. 아이들을 막 밀어내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음. 이게, 그러면서 제가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음. 이게 한 학교, 초등학교 지나가고 나서 이게 완전히 연구치료 다 교체가 되는 시기가 끝날 때까지는 음. 치아에 대한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거다 맞아요. 어. 음. 이런 부분들은, 음.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 맞아요. 음. 그리고 아직까지 아이가 너무 어려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으셨다면 이유치에 충치가 생기는 시작점이 언제냐 음. 이제 막두 개나기 시작하고 분유나 음. 모유를 먹고 나서 잇몸을 거주수건으로 음. 닦아주자 이때부터예요. 음. 그니까 러와 그때부터 신경을 안 썼더니가 되지 않게끔 신경을 정말 잘 써주셔야 되는 거고 음. 만약에 그런 가족력이 있다거나 아이가 치카나 치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뭐 치아가 다다다다 붙어 있다거나 그런 경우라면 미리 준비하셔라, 음. 미리 알아보셔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워낙 이제 어린이 보험이나 태아 보험에 특화되셨기 때문에 네. 이런 음. 케이스들이 정말 많다 음. 보니까 다른 그 어떤 전문가님보다 음. 어, 어린이 치아 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어, 맞꼭 해주고 음.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 는 음. 부분이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네. 어, 추가적으로.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한 거는 개별 상담을 꼭 받으셔야 돼요. 음. 음. 저희가 이제 대략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좀 전달을 해드렸고 음. 중요한 어떤 회사냐. 어떤 담보냐,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 어떤 음. 플랜으로 짜야 되냐 라는 부분들은 음. 저희가 지금 영상에서 전달해드리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음. 네. 어, 상담을 요청해보시면 음. 상세하게 안내받아보시고 네. 꼭 판단해보신 다음에 어, 내가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다라고 하시면 가입을 하시는 거고 그 상품 가입하셔야 됩니다라고 강제 공유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한 정보들 음. 상담을 통해서 어, 충분한 안내받아보시는 걸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